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어 괜찮다 아 이런게 좀 필요했어 이렇게 배도 좀 타고 아 그냥 중국어로 진짜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 오 어, 하늘성 올라가나? 오 루피 등장 갸꿀 아, 이런 거 좋잖아. 마을에 왔어. 이거 라이센스 있는 거네. 그지? 이거 라이센스 있는 거 같지? 오, 어, 제프. 우와. 우와. 배도 움직일 수 있어. 개꿀이야, 진짜. 제프, 긴, 뭐다 있네. 클릭.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건가? 오호, 라이센스는 있는데 반다이는 아니라 초아파초아파초아파 오, 오, 오, 그러네. 이거 해적무쌍 같은 느낌이긴 하네. 그러네. 해적무쌍이랑 굉장히 유사하네. 오야 진짜 해적무쌍이랑 거의 비슷하다. 근데 원피스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컨셉이랑도 맞고. 애니의 컨셉이랑도 맞고. 아 근데 공격 속도가 좀 느리네. 일반 루피라 그런 거야? 현재 한정 캐릭터로 미호크가 나왔고 곧 아오키즈가 출시됩니다 자 이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 원피스 파이팅 패스라는 게임이에요 오호 댕꿀이에요 오 어, 나미가 도와주네 아 이렇게 하고서 스모커랑 바꿀 수 있구나 이게 태그가 되네요 이게 또 해적무쌍과 차이점은 태그가 돼서 내가 이걸 하다가 지금 내 보조 캐릭터가 스모커데 스모커로 바꿀 수가 있네. 오 저거 티켓 모두 모아 나라. 야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은근 퀄리티 은근 괜찮네. 와 이거 모바일로 해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해도 재밌겠다. 한 스테이지를 들어갈 때. 내가 못 깨는 데를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거지. 모바일 게임의 생명은 멀티에요, 멀티. 아오키지 예정이다. 오. 어? 지금 속도 붙었다. 아, 역시. 이게 해적무쌍 같은 게임의 단점은 뭐냐면, 조금 오래 보면 지루합니다. 아이 어, 게임은 천장 개념이 없어요. 90% 신캐 확정. 원바로에서 미오크 저 모자 쓴거 완전 쓰레빠인데. 오 바꿨다. 자 스모컬 바꿨어요. 와 스모레기 과연 파이팅 패스에서는 괜찮은지 안죽네 아 이런것도 멀티로 같이 해야 재밌는데 한 스테이지를 친구 두명이나 네명이서 같이 쓰면 재밌는데 야 이게 모바일 게임 퀄리티라니 퀄리티 진짜 좋다 아 이렇게 하면 클리어구나 오.. 스모커가 깼다 아 루피로 할땐 도우미가 남이고 스모커가 할땐 도우미가 조로였구나 뭐 가치도 가능해? 멀티의 친치도? 오 이거 괜찮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오오 오. 원작이랑 가까워서 좋다 오? 원작이랑 가깝다 제프 쓰러졌어 출발 음 미호크가 떴습니다 미호크를 뽑으세요 이말이군자 똑같이 발라트의 스테이지에서 이번에는 진짜 클릭을 잡는건가? 같은 스테이지인가? 아 근데 한글지원이 좀 되어있어야 조금 디테일한 레벨업이 가능한데 아마 이게 중국어라서 몰랐을 거야 아 이게 3분짜리 게임이구나 여튼 뭐 여러분들 게임은 좀 요런 느낌이네요 로그인 하시는 건 메일로 어, 이거 한번 조만간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리더미가 준 정보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클릭 나오네 클릭랑 싸우나? 요거 그럼 다 봐야지 요거 원피스 파이팅 패스 현재 중국 출시에요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딜이 많이 안 들어가네 아클릭키 저기 위에 있구나 클릭크 잡으러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봐, 딜이 많이 안 들어가 오 어? 피가 없다 아수라 조로도 나올 예정이니 기대 중아 루피를 안 키워서 딜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지금 한 스모커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 딜이 많이 안 들어가. 트위, 트위. 어허, 나미가 더센것 같아. 나미가 더센 듯해요. 야, 이거, 영상 올려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번쩍 트이겠다. 자, 스모커 떴다. 일본 동안 스모커 캐리하나요? 스모커가 딜이 더잘 들어가네. 이 게임은 멀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혼자 하기엔 좀 재미없을 거고. 황금 열매 같은 거 얻으시면 쓰지 마시고 모아주세요 오케이. 클리어. 스모커 클리어. 자, 이 게임에 대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시청한 느낌으로 일단은 말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해적무쌍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해적무쌍이 원래 게임이 늘어지면서 지루해지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배 타고 이동하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뭔가 모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파티 구성하는 것도 좀 재밌고, 근데 여기, 해적무쌍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거를 멀티로 극복이 된다면 괜찮다. 자,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한국 출시가 안 됐고 현재 중국 서버 플레이한 거를 우리 리더미가 보여줬어요.